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키플립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년 전에 키플립 강사 영상을 만들었는데 새로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저의 키플립 스타일도 다르고 제가 생각하는 노하우도 다를 테니까 영상을 두 가지를 다 보면 좋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키플립을 하기 위해서는 알리를 잘해야 됩니다 알리를 할줄 알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알리를 잘 해야 됩니다 최소 알리 두 장을 넘어야 됩니다. 알리 두장 키플립을 하면 알리가 이렇게 떠서 돌아가는데 이 높이를 대충 생각해보면 두장 정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장을 넘어야 되고요 자 일단 알리가 기본 베이스에요 키플림은 알리가 기본 베이스고 알리 스탠스에서 조금 발을 바꿔서 합니다 알리 스탠스에서 앞발을 약간 비틉니다 그러면 무릎이 돌아가요 이 무릎이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알리를 하면 앞발이 살짝 빠지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무릎을 펴주면서 발목 스냅을 주면 보드가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거를 기다렸다가 한 바퀴 돌았을 때 타면은 그게 킥플립이죠 자 킥플립을 할때안 되는 경우가 참 다양한데 첫 번째는 발목 스냅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무릎 아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앞발에 무릎 아래 킥플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발 스냅 자 알리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거를 펴주는 거고 킥플립은 앞을 보고 있고 올라가서 무릎을 뻗어 주는 거예요 발목을 차주고 이렇게 차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이 발목 스텝 차주는 거 이거를 많이 연습해야 해요 슬라이드하고 차고 슬라이드하고 차고 이거를 정말, 아아무지지게 그 u 렇게 if y o u r 되면 그때부터 키플 t 이 조금 감이 올 거예요. 키플 l 은 알리의 응용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리의 응용이기 때문에 점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점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탈수 있어요? 보드가 발밑에서 돌아야 됩니다 발밑에서 돌지 않으면 키플립을 절대 탈수 없어요 이걸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떠야 돼요 몸이 올라가면서 동작이 다 끝나야 되고 정점에서 잡고 내려와야 돼요 보드가 올라가면서 다 끝나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키플립 동작이 공중에 올라가면서 다 하고 정점에서 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키플립을 할때 저는 가르쳐보고 제가 해보니까 몸도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 더 편해요. 시선이 약간 앞을 보는 거죠. 어 제가 첫 번째 강좌에서는 이 얘기를 안한것 같아요. 제가 많이 보는 인스타그램에 한 일본인 계정에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을 여기 화면에 올려놓겠습니다. 간혹 이렇게 차는 분들이 있어요 뒤로 차는게 아니고 앞으로 골반이 열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끌고 앞으로 끌고 차고 자 뒷발은 알리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뒷발에 대해서 킥플립은 뒷발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은데 그냥 알리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알리랑 똑같이 하고 앞발만 좀다른 거예요 앞발만 알겠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면 위에 슈퍼땡스 있어요 슈퍼땡스로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잘 타면 좋겠습니다 잘 타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나라 스케이트보드 기본 실력이 좋아지는 거고 나중에 실력이 좋은 스케이터가 많이 나오면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